지구는 수많은 괴수와 우주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울트라맨들의 도움으로 지구인들은 평화롭게 살수 있었죠. 인간들은 울트라맨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구방위군을 창설하며 힘을 키워갔지만 결국 울트라맨의 도움 없이는 괴수들을 이겨내지 못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울트라맨에게 더욱 의존했고 이기적이고 거만해졌으며 악한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감정들이 모여 마이너스 에너지가 탄생하는데 점점 늘어난 마이너스 에너지는 괴수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이를 감지한 울트라 에이티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로 파견되었고 평소에 인간인 야마토 타케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중학교 선생님이지만 괴수가 등장하면 유지엔대원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인간들을 조사하던 타케시는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어 괴수들이 출몰했고 위기 때마다 울트라 에이트로 변신해 활력하죠. 자신의 정체가 탈로나면 지구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평소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이 위험할 땐 괴력의 힘을 선보여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 성숙한 중학생 제자들은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발생한 마이너스 에너지가 괴수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때마다 타케시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 괴수들이 계속 출몰했죠. 결국 u g m 에 전념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파케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괴수들을 상대하며 인간들에게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인간들은 왜 울트라맨의 힘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힘을 키우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죠. 급기야 변신해서 싸울 수 있음에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에이티로 변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에이티와 친구였던 유리안이 인간의 모습으로 타케시 앞에 나타나죠. 그녀는 타케시와 달리 초능력을 마음껏 사용했고 당황한 타케시는 정체를 숨기라며 유리안에게 화를 냅니다. 인간들에겐 호의적이었지만 정체가 들킨다면 악하게 돌변할 인간들을 믿지 못했고 언젠간 이용당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타케시는 초능력을 숨기고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바람에 동료가 죽는 사태까지 일어나죠 인간의 마이너스 에너지는 급기야 왕상 울트라 세븐까지 만들어냅니다 인간들의 마이너스 에너지는 끝이 없었고 결국 에이티를 위급한 상황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유리아는 변신하지 않겠다는 타케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에이티를 구하기 위해 본모습으로 변신하자 어느 날 괴수 아그돈이 나타나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유지엔이 출동했음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도달했음에도 유지엔 대형들은 태어했고 울트라 a t 가 나서주길 기도하고 있었죠. a t 와 유리아는 괴수를 무찌르기 위해 변신하려는 순간 유지엔의 대장 카즈키가 나타나 막아섭니다. 그리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번엔 울트라 AT로 변신하지 말라고 부탁하죠. 대장은 그동안 타케시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가 울트라 AT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즈키 대장은 AT의 도움 없이 인간들 스스로가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작전은 성공했다. 배수가 죽으면서 지구는 평화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타케시는 동료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채 지구를 떠납니다. 시간은 흘러 26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의 마이너스 에너지가 다시 감지되었고 울트라 에이티도 다시 등장합니다 AT의 등장 소식을 들은 츠카모토는 기뻐합니다. 츠카모토는 타케시의 제자였으며 성인이 된 지금도 타케시가 AT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교사가 된 츠카모토는 학교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동창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는 동기들에게 선생님이 AT라고 말하지만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마이너스 에너지를 조사하던 미라이는 치카모터를 만나는데 제자들이 타케시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되죠. 미라이의 정체는 사실 울트라맨 메비우스이며 이들의 사정을 듣고 에이티에게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하지만 에이티는 지구에 갈 이유가 없으니 메비우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마지막 통창의 날 제자들은 타케시 선생님이 오길 믿고 있었고 메비우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의 발행과 달리 학교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메비우스가 괴수와 싸우는데 이상하게도 괴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때 에이티가 등장하자 배수는 울음을 그쳤고 말없이 사라진 선생님이 보고 싶은 추억이라는 감정으로 탄생한 교수였죠 츠카모토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에이티가 담임 선생님임을 확신하고 자신들의 근황을 알립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노래를 들은 에이티는 묵묵히 지켜보다가 우주로 사라집니다. 그때 타케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죠. 26년 만에 제자들에게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했고 에이티를 괴롭혔던 마이너스 에너지는 마지막에 추억을 선물하며 영원히 사라졌습니다.